전출내라 왔습니다! 지금 아, 운영하시나요? 는 뭐, 찍는 거예요? 지금? 사장님 혹시 식사되나요? 안돼요. 너무 많아요. 저희 사진도 너무 돼지예요. 사장님아이쪽 들어가야 되나? 누구? 우리에게 도전한다고요? 누구야? 도대체 정체가 뭐야? 저희 음식이 워낙 양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난다못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우리는 음식분 안에 먹으면 되니까 또 사장님이 저희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같요 <웃음> 만드는 자와 먹는 자의 대결 음... 대한민국 반강제 착한 식당 만들기 프로젝트 담당할 수 있겠어? <웃음> 매주 목요일 8시 돈준내로 습시다 사장님들! 두레, 두레, 두레! 시청자 여러분! 두어 두레, 두레! 공연이 나가, 나가, 나가!